자하세 네, 네, 갈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운전자들은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한 매트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. 또 쿠션감이 좋아 차량 내에서 의 안락함을 한층 높여주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의 앞좌석 쪽의 매트는 바닥에 고정이 되도록 돼 있지만 뒷좌석 쪽의 매트는 그렇지가 않은데요. 이 때문에 간혹은 뒷좌석에 탑승자가 탔다 내리게 되면 매트가 삐딱하게 밀려 있거나 바닥이 오염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. 왜 고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매트를 고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이용하고 계신데요. 오늘은 이런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쉬운 방법으로 DIY해서 매트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해보십시오.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. 통티뷰 여기 자동차 매트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타입의 부품을 가지고 와봤어 이건 링과 고리 타입으로 국산 차량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순정 부품이야 내 차도 앞좌석에 같은 고리라서 뒷자리에도 같은 형태로 하고 싶은데 부품을 카페트 바닥에 끼우려면 여기 이 부분에 맞춰 두개 구멍을 간격을 맞춰 뚫어야 하고 고정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DIY하기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또 이건 버클 타입으로 암수가 끼워져 위에서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결합 고정이 되는 형태인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 보는 것처럼 결합을 시켜 놓았을 때 위쪽을 보면 보목하게 홈이 있어서 흙이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묻은 신발로 밟게 되면 홈 사이 이물질들이 껴서 매트를 분리하려고 돌려보지만 잘 돌아가지를 않고 강제로 빼려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. 또 아랫부분도 이렇게 핀 타입이라서 쉽게 빠져서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DIY용으로는 추천하기가 좀 그래.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모양의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DIY 작업하기도 좀 쉽고 완성 후에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걸 준비해봤어. 바로 이거야. 보통은 찍찍이라고 하지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타입이고 일부 수입차에서 볼수 있는 타입이야 구성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이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품이 바닥에 카페트에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매트에 앞뒤로 끼워져서 결합이 되게끔 돼 있어 매트에 설치할 두개 부품 중에 벨크로 테이프가 붙은 부품을 뒤집어 보면 원 모양으로 돌출이 돼 있지 원을 자로 재보면 구멍의 안쪽 지름이 대략 25mm 정도 나오고 여기 100원짜리 동전의 지름이 24mm 정도 되니까 작업할 부위에 매트 뒷면에 동전을 대고 펜으로 돌려 표시를 해 놓고 펜으로 표시된 원의 안쪽에 맞춰 칼로 잘 도려내면 되는데 코일 매트 두께가 두꺼우니까 칼을 깊숙히 넣어서 안쪽 코일까지 모두 잘라내고 뚫린 구멍의 부품을 위아래로 끼운 다음 힘을 줘서 세게 꾹 눌러주면 단단하게 결합이 되게 돼 있어 다음 매트 아래쪽에 카페트 바닥에 끼울 부품을 붙이고 그 상태로 매트를 자리에 맞춰 덮었다가 바닥에 끼울 부품을 손으로 잡고 매트만 걷어내고 부품을 손으로 또는 동전을 이용해서 눌러돌려주면 바닥에 깔끔하게 고정이 되게 돼있어 이 상태에서 매트를 덮으면 매트가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이 되겠지 참고로 매트에 구멍을 뚫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땐 다이소 같은 곳에서 이런 벨크로 테이프를 사서 매트에 붙여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매트 뒷면에 돌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칼로 잘라낸 다음 벨크로 테이프를 붙이면 훨씬 밀착이 잘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도 될것 같아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구매 링크를 해놓으면 편하실 텐데요. 자칫 광고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요. 녹색 창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청결하지 못한 바닥은 냄새나 곰팡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청결과 안락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따라해보시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, 동튜뷰.